챌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첼하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한달 챌린지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명상 일기쓰기에 이어서 요가에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뻣뻣한데 매일 아침 30분씩 요가를 하면 어떤 효과 어떤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달 동안 매일 아침 30분 요가에 도전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한 달간의 도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는 요가 동작을 뒤에 추가를 해놨어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시죠 손이 일어났고요. 오늘 아침 요가 데이 원입니다. You always be my day one. 저는 요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요가 동작을 따라했는데요. 요가 소년님의 아, 아. 아침 30분 공복 운동 전신 요가를 틀어놓고 했어요. 처음 해보는 자세들이라 열심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따라했는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설명도 좋아서 따라하기 딱 좋더라고요. <목소리> 물론 대부분의 자세들을 하면서 곡 소리를 내었지만요. 아 오른 무릎 다아 내려. 아, 아, 시다 아. 25분간 요가 동작을 끝내면 마지막 5분은 누워서 명상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아니 요가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되게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게다가 몸이 되게 유연하지 못하고 뻣뻣해가지고 아까는 엄청 막 땀도 막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30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느낌이라서 재밌었고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명상 비슷하게 하니까 제가 하는 명상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들면서 뭔가 상쾌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렇게 아침에 하니까 첫날 시작을 잘 끊었고요 첫 느낌이 좋아서 한달 동안 잘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다음날, 그 다음날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가를 하는 것을 루틴으로 삼았어요. 힘들긴 해도 여러 번 따라하니까 금세 동작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우 어... 제가 워낙 뻣뻣해서 그런지 이거 막할 때마다 와 진짜 막토 나올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뭔가 되게 이렇게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진짜 스트레칭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보다 더잘 되는 것 같아서 확실히 좀 정신도 깨는 것 같고 좋습니다. 이렇게 항상 요가를 한 30분 정도 하고 씻고 하루 시작하는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5일 차인데 좀 좀만 더 유연해지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사실 요가 도전은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어서 아침이 기다려지게 되었고 금방 습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시간이 부족할 때는 15분짜리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하기도 했고요. 저는 추석을 맞아서 집에 내려왔는데요. 30분 영화는 계속됩니다. 레츠고! 오른팔과 왼다리 쭉 뻗어주세요. 맛있고. 네. 맛있고. 자 지금 제가 요가를 아침요으로 한지 4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오늘 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부산에서 요가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저의 사천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아 오늘 그래서 추석이라서 오늘 사촌누나한테 요가를 한번 배워볼 텐데 어떤 동작을 혹시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배울 동작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혈액순환과 유연성과 근력을 함께 도와주는 수리아 나마스카라 A 동작입니다 어, 역시 강사 선생님은 다르십니다 <웃음> 그러면 지금 한번 그 동작을 한번 배워보러 가시죠 두발 모아주시고 두 손은 골반 옆에 놓습니다 시선 바닥 아니고요 시선 멀리 바라보고요 마실 때 양팔머리 위로 올려서 시선은 손끝 힘껏 끌어올려줍니다 내쉴 때두손 넓게 벌려 바닥 짚어주시고 상체 숙여줍니다 마실 때 손바닥 띄우고 손끝 척추를 길게 늘려 시선 멀리 바라봅니다 내쉴 때두손 바닥 짚고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바닥에 놓지 말고 팔꿈치만 옆구리 옆에 붙이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대로 허벅지 바닥에 발등도 놓고 상체를 들어 시선 멀리. 자, 엉덩이 들고 발끝 세워서 엉덩이 천장, 발 살짝 당겨주고요. 엉덩이 최대한 위로 높아진다는 느낌. 등은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누르고 시선 발목 사이. 자, 호흡을 천천히 다섯 번.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배를 쑥 집어넣는 느낌 마시고 갈비뼈를 활짝 벌렸다가 내쉴 때 갈비뼈 사이사이를 조아줍니다 자 마시며 두발 뒤꿈치 들고 손 사이로 두 발을 모아줍니다 그대로 손끝 짚고 척추를 길게 내쉴 때 다시 한번 숙여줍니다 자, 마시면서 양팔을 넓게 벌려서 시선 손끝 내쉴 때두손 골반 옆으로 내리고 제자리 그리고 쓰러져줍니다 <웃음> 이까지면 <하면> 되겠다 아, <웃음> 어. 힘들어, 어, 힘들어. <웃음> 힘든가요? 네, 저 너무 <웃음> 힘든데요. 와, 근데 이게 동작이 그래도 힘들긴 해도 한번 하고 나면 뭔가 좀 피로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 그렇죠. 네. 몸 전체가 몸 앞쪽, 뒤쪽 한꺼번에 풀어주니까 네. 몸 풀기 되게 좋은 자세예요. 음... 그리고 외우기가 쉬우니까 <웃음> 네. 어디서나 할수 있어요. 좋습니다. 혹시 요가가 어디에 좋나요? 누가 하면 좋을까요? 요가는 남녀노소 네. <웃음> 모든 날을 <웃음> 어. 뛰어넘고 다 좋죠. 아 그렇군요. 어. 제가 이제 한 4주 정도 요가를 해봤는데 어, 진짜 뭔가 아침에 처음에는 뻣뻣이 잘 안됐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기운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볼 생각이고 울산 MBC에 출연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울산 MBC에 건강 업, 울산 업이라는 자를거죠? <웃음> 맞나? 맞나? 네 저는 울산 MBC의 건강업 울산업이라는 프로그램에 1분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사촌누나니까 공짜로 광고로 넣어드릴게요 학원 이름이 뭔가요? 네, 학원은 부산의 마디요가앤플라테스입니다 아, 우리 부산에 계신 구독자님들 꼭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오늘 고급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웃음> 아 우리 근데 부산 사람 아이가? 그러게 그러니까 아. <웃음>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다. <웃음> 아둘다 소홀 으니까이상하네 이거 <웃음>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이제 어느 정도 동작들을 외우게 되어서 영상을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요가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보다 자세도 좋아졌고 균형도 잘 잡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오우, 아침부터 땀 한번 시원하게 쫙 뺐습니다. 오늘로 한달 요가 성공입니다. 그럼 요가가 어디에 좋았는지, 어떤 게 좋았는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한 달간 이렇게 요가를 꾸준히 하고 저에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요가가 건강에 좋은 거모두다 알고 계시죠? 정말로 건강에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요가를 시작할 때쯤에 허리가 좀 아팠어요 허리가 좀안 좋았는데 꾸준히 요가를 하다 보니까 어, 허리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그 회복 속도가 이전보다는 굉장히 빠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가를 할 때는 평소에 잘안 쓰는 근육을 사용한다고 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운동도 하고 있지만 요가를 할 때는 또 다른 힘듦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랄까 좀 코어가 강화되는 느낌도 들어서 어, 헬스를 하거나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요가를 하면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침을 정말로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가소년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25분 정도 요가를 하고 마지막 5분 정도를 명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5분을 위해서 요가를 했다고 해도 정말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온몸에 혈액순환이 다 되고 릴렉스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상쾌하고 그딱 요가를 끝내고 샤워를 했을 때 그냥 일어나가지고 샤워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왜 아침 운동하고 씻으면 되게 상쾌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명상의 효과를 본거 건데요. 사실, 요가 자세에 집중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 전혀 안 들고요. 딱그 자세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가 동작을 끝내고 나서 잠깐 하는 그 명상. 그 명상이 정말로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뭔가 걱정거리 없이 뭔가 오늘 하루도 잘할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도 편해지고 또 좋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서 아 이래서 요가를 하면 명상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예전엔 요가랑 저랑은 정말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되게 유연성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뭔가 남자가 요가를 한다는 게 조금 뭔가 민망한 느낌도 있었는데 아 정말 괜히 그런 생각을 했다 싶고요 요가가 좋은 게막 몸만 있으면 되잖아요 몸과 내가 설 자리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뭐 어떤 도구가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동작 몇 개만 알면 요가를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요가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어, 못해보셨다면 정말로 꼭 해보기를 추천드리고요 30분도 필요 없습니다 15분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왜 한국타잔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웃음> 그럼 오늘도 한국타잔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챌린지를 가지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마스테 제발